첫 교환인데요 첫 교환인 만큼 공장에서 초도 충신률을 얼마나 주입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70% 정도 찍히네요 에어클리너를 먼저 교체합니다 에어를 이용한 잔류제거를 위해 전용 어댑터를 삽입 후 마스킹을 꼼꼼히 흠집을 방지해주고요 언더커버에 위치한 서비스 커버를 탈거합니다. 기존 엔진오일을 드레인합니다. 개방하자마자 시원하게 쏟아지네요. 기존 오일필터를 탈거합니다. 입으로부는정비의 세기로 에어를 세팅해 잔류를 배출시켜 주고요. 신품 필터를 준비 후 오링에 신유를 도포해 줍니다. 손으로 살살 돌려 주고요.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해 줍니다. 신품 드레인 플러그의 모습입니다. 손으로 끝까지 돌려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트레일블레이저에서 배출된 엔진 오일의 모습입니다. 오늘 준비한 오일은 쉘헬릭스 울트라 0w20입니다. 텍소스1, 젠2 등급의 오일로 트레일블레이저의 엔진 오일 규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 절밀이 끝났으면 시동을 켜 유연합니다. 약 90% 선으로 세팅되었습니다. 다시 시동을 켜고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오일 필터 드레인 플러그 모두 깨